안 돼요. 지금 죽지 말고 집에 갑니다. 이거 절대 싸우면 싸우다가 죽으면 정말 큰 손해예요. 뭐야? 어? 에이 설마 또 섬만 섬만 게임. 아니지. 아니죠. 아니 저게 저가문이 아닐텐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래쪽이 속성입니다 위쪽이 지금 포켓몬 이름인데 포켓몬이나이트가 이게 속성을 정말 안 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묶은 게자 일단 노란 거 되어 있는 걸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앱솔 한타리아스, 암페리스, 망나뇨, 해피너스 이렇게 다섯 가지 솔직하게 넣을 데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가문에서 고용한 용병 아니면은 우리가 너를 받아줄게 이러면서 우리 가문으로 와 이래서 간 거야 어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어떤 팀이 어떤 걸 가져가느냐에 따라는 우리 룰렛님께서 정하주실 겁니다. 자, 과연 포켓몬들은 자신의 가문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? 자, 가보도록 할 거고요. 자, 남몽룡님이 아래로 가시는군요.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. 이거 여기서 지면 은 가문 사라집니다. 가문을 망친 그런 사람이 될수 없지 않습니까? 아, 잉거 맛있죠? 내가 다 먹었다.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자 본가에서는 당연히 풀포켓몬이 이기겠지만 여기는 포켓몬 유나이트 세카이입니다. 그런 거 통하지 않아요. 잠깐만 나원디 잠깐만 나 이거 소라빔 써야 되는데? 아 괜찮아 나 기가드림도 잘 써. 아 기가드림도 잘 쓰거든요? <웃음> 아아아아아아아아 <아이고>, 아! <웃음> 어, 망했다. 아 망했다 이거 어떡 하지? 이거 내가 내가 내가 설마 가물 하나 망치는 거야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내 잘못이라고요? 일로와! <목소리> 일로 오십쇼! 와! 일로 와, 저 그런거에 당하지 않습니다 발사! 좋아! 이겨! 이겨! 무조건 이기거든? 무조건 이기거든? 아 근데 너무 아프다 아유! 아, 아 돌라빌 써야되는데 좋지 않은데? 아 나는 야생의 이상했꽃 나는 야생의 이상했꽃어 나를 찾을 순 없지 나는 야생의 이상했꽃 나는 야생 <웃음> 나, 살려, 나 살려줘! 나 살려줘! 나 아, 살려줘! 아왜 죽어? 아 망했다! 아 내가 시작하자마자 가문화로 말아먹었다! <웃음> 미안하다. 아 안돼! 아. 아 이거 완복구리님하고 이거 나이키를 같이 가야 되는데? 이거 물가무지킬려면 그래야 되는데? 불은 이길 수 없다. 그것이 세상에 있치이기 때문이지. 하하하하 자 도망가요. 아, 무섭지 않은 걸. 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볼까 나는 아, 상처약 있어도 죽지가 않는 걸. 어 이거 이거 파이린이 어디 가세요? 저 이쪽으로 박지기 한다. 자 기다려 보세요. 어. 아이고 이거 이거 콩돌기 아닌가 이거? 이 콩돌기 아니세요? 아 화살 고빈이구나자 상처약 써주고 자 죽지 않아요. 어, 아, 아, 절대 안 죽어요. 아, 안 죽죠? 아, 일로 오세요! 어디 가지냐고요 <웃음> 아, 타이 <탈! 웃음> 자, 나이스! 좋아요! 이거 잡아주세요! 첫! 첫! 둘! 자, 데리고 들어가! 나이스! 좋아! 자, 자, 안쪽에 붕! 빠지게 냅두고요. 아, 너무 잘했어! 나 진짜 잘했어! 제가 먹고 거북왕이 되고 궁극기를 배워서 합류를 해주는 거 아주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자! 탱커 지만 물감은 좋아! 아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잠깐만! 한번만! 아하! 꼬부기 구인했다! 아 안돼! 아, 네. 아 이거 손막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어? 예? 아니야 이거 이거 죄송합니다. 제가 가문을 두 개나 바라먹었어요. <웃음> 자 초능력대 불이고요. 자딱 공가리야 좀 아, 자신 있지 않겠습니까? 아잉 마시죠. 어디 가십니까? 어디를 가시냐고요? <웃음>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고 이거 바이러님이 이거 구워져 버리겠는데? <웃음> 초반에 알토스가 생각보다 세요. 키리아가 약하지가 않답니다. 자 이거는. 요두 번째 다변이는 푸크리님 드려야 돼요. 드셔야 푸크리 되지 않겠습니까? 드셔야 노래하기 배우지 않겠어요. 자 이렇게 딱 맞게. 좋아 나이드 스 쭉. <웃음> 자 미래의 집 배웁니다. 따콩이 자 먹어주고요. 아주 좋습니다. 자 따콩 따콩 <웃음> 따콩이. 맞으셨는데요? 이거 어떻게 감져볼까? 어.. 피해주고 어.. 이쪽으로 나와서 따콩 어.. 아, 기분이 가 나쁘구나 이거 어떻게 감져볼까? 따콩 <웃음> 아이고 이거 좋아 따콩아 너무 재밌잖아 자골 넣고요 자 요거로 따콩 <웃음> 갈가무기 먹자 아주 맛있는 갈가무기 자 요걸로 따콩 좋아요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제가 막을게, 혼자 막을게요 이거 지금 아마 꼴러로 오실 텐데 제가 혼자 막겠습니다 자 먹어주고요 하나 둘 잡았고요 마지막 대전쟁 우리 집안 싸움 지금 초능력 가문이 아주 우세하고 있고요 자 가디안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을게요 자 좋습니다 13레벨 찍어주고요 자 이거 혼. 혼자... 자궁 뺐으면 돼어자 이거 이자몽님도궁뺏고 나이스 자 나이스 아주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거 자 좋습니다 공도 뺏고 위에 저것도 먹어주고 야 이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안녕하세요 저는 가리아니에요 <웃음> 다 봤답니다 아 이거 어디를 이렇게 도망가집니까 안되지요 우리 초능력 가문에게는 미래의 지갑 죽으면 안 돼요. 이거 죽으면 안 돼요. 절대 죽으면 안 돼요. 지금 죽지 말고 집에 갑니다. 이거 절대 싸우면 싸우다가 죽으면 정말 큰 손해예요. 뭐야? 어? 에이설만 도쌈쌈겜. 썸머, 아니지. 아니죠. 이거 이거 난전 안 좋아. 이거 난전 안 좋아. 이거 이거 압도적으로 수가 불리해서 난전 안 좋아. 자, 자, 나이스. 나이스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아 괜찮아. 괜찮아. 좋아. 나이스! 좋아. 조명 <웃음> 막나 이겼다! 가문을 승리로 이끌었다! 나이스! 아 이것이 바로 나의 팬텀이다 라고 말씀해주셨고 이것이 바로 저의 딱콩가디아닙니다아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뭐 재밌었고요 어, 다음번에 또 하게 되면은 좀 솔직히 포켓몬이 좀 많이 나와서 이거를 좀 세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진짜